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레방입니다 오토바이 어제 구입 후 일회성 운전은 통지의무 위반이 아니므로 상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2 4 4 5 1 도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. 나, 약관 명시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피고는 우 약관 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조항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흔입되었다할 것입니다. 다 해지사유존부에 관하여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입하였고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오토바이를 소유하거나 사고를 낸 적이 없었고 관할관청에 등록하거나 번호판도 부착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KI와 주거지 경비원은 망인이 평소 오토바이를 가져온 적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행은 유례적인 것으로 보이고 달리 망인이 오토바이 등 이륜 차량을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긴 어려움으로 망인이 이 사건의 관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따라서 설령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 오토바이를 구입하여 운행한 사실을 피고에게 통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계속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사고 당시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거나 과거에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는 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법 제652조 제1항이 정한 사고 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인사망보험금 1억 5천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